Hey!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이제, 이제 시작인 건가? 자 1인자 우을님 진행 맡아주십시오 자 오늘 구호 한방으로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역시 운을님 진행이 너무 좋으세요 오 깔끔하다 이게 왜 재밌는 거야? 왜아 오랜만이죠? 예 yeah, 네, 오랜만입니다 아 여러분 와. 자 그럼 구호 셔서게 어쩌세요? 구호로 뭘로 통일하고 했죠 저희가? 코인 세븐틴으로. 네, 올해. 그걸로 가겠습니다. 네, 자, 코인 세븐틴. 아 아, 아 가는 거야. 아아 가는 거야. 아아아 가는 거야. 아그러더 저희가 이렇게 길 한복판에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쩐 대로 나와 있죠? 아 저희가 지금 코인 아, 세븐틴 촬영하러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한복판에 아, 아, 나와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복판에. 저희가 이렇게 텅빈 도로에서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좋네요. 아이뭐 시원하게 누가 한번 달렸다 오시죠 그럴까요? 디노 씨달렸어요 자, 네, 네, 네. 아! 원우 형 달리기로 달려 <웃음> 원우 형 달리기 손을 더 들어 <웃음> 발을 더 들어 <웃음> 말씀드리기가 생각나는데 예예 예. 요즘 그 날이 어떻게 되세요? 아 요즘 그 날? 어저께가 아마 저희가 VCR 촬영을 했고요 맞아요 엊그제가 아마 저기 뭐야 시상식 녹화를 하나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제그가 아마 저기 어, MTV 어, 뭐, 푸쉬를 찍고 아, 엊그제 그대, 그대 그대가 아마 굿을 했고요 했고요 그제 그대 그대 그가리허설 그대, 그대, 했고요 피디님한테 왜 믿으라고 한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믿으라며 <웃음> 그황에 대해서 자기만 믿으라면서 다 그러면. 이끌어주고 막다 터뜨릴 거 <웃음> 같은 얘기하죠 냉망한 분위기 어떻게 할거 이거 원래 그런 토크를 <웃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친구가 이걸로 약간 제그거 살렸죠 그 실패가 가지고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아니, 자기가 그럼 말하고 싶은 근황이 있는 <목소리> 사람 있어요? 약간 좀 미래적인 근황도 괜찮아요 이거 3월에 나올 거니까 내가 1, 2월에 뭐 하고 있겠다 아, 일, 아 이게 아니. 3월에 나와요? 네아저믹스테이이 분들... 나오잖아요 아 우주 씨그믹스테프잘들으셨나요아니 잔뜩 네. 좋더라. 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야 3월에 나오면 단물 다 빠졌을 때예요 괜찮아요 단물 다, <목소리> 다 빠졌을 때 근데 저는 또 다른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네요 21년을 마무리하면서 네. 우리 맏형들이 나이가 이제 28 <목소리> 아니야 그게 아야 그니까 아 괜찮아요, <목소리>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그만큼 세월이 흘렀고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는 걸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니까 진우가 어제 갑자기 이러더라고 아나 내년이면 스물넷 되네 아 너무 슬퍼 스물넷 되게 싫대 야스물2 8이야 그게 아니라 스물셋이 좋았다 이래 그게 아니라 내가 언제 그랬어 <목소리> <목소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지금 강독민들 표정이 안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아유 이십 대들끼리 잘들 한다는 낌이죠 승관이 형이 또 예능에서 너무 활약을 하고 있잖아. 야, 아, 아직도 그당 얘기 중이에요? 아, 네. 네 제가 대회를 아마 우승했을지 을안 했을지 아 그러니까 우승했다고 난 들었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야 그나저나 저희가 오늘 오늘 이렇게 콘텐츠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우누님은 알고 계시나요? 주얼이 좀빡해주세요이 네, 오프닝에서부터 느끼셨겠지만 네, 네. 아주, 무모한, 네, 아, 무모한, 아주 무모한 아주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아, 아. 의상부터 그런 느낌이 펄펄 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제가 ENFJ로 써 얼마나 도전해 이거 왜안 받아주지? 아무도 안, 거. <웃음> 아니, 아니지. 아무도 안 듣는 거죠 뭐 아,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제 목소리 들려요? 네, 네. 아니 근데 도전 뭐 하는 거야? 저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 위에 있습니다, 오. 도로 위에 지금 도로 위에 있죠? 네 도로에는 뭐가 다닙니까 차요. 차요! 저희가 오늘 차를 한번 이겨보려고 차를? 왜, 왜, 왜 그래야 되죠? <웃음> 무모한 도전이기 때문에. 좀 무모하긴 하죠. 제가 <웃음> 오늘 무모하게 한번 차랑 대결을 펼쳐보려고 이렇게 도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옛날 무모한 도전을 보면서 한번 저런 거는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꼭 했거든요. 나도 나지하철이랑 달리기 어, 대결나 무몽탕에서 물퍼내기 <웃음> 와, 나 그거 진짜 하고 싶었어. <웃음> 진짜 하고 <웃음> <그리고> 싶었 <웃음> 저희가 차랑 대결해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 도 준비했습니다. 훈련? 아, 네. 훈련까지요. 네. 도전만 하면 안 될까요? <웃음> 차랑. 대결에서 이기려면 은꼭이 훈련을 거쳐야 한다는 고잉 어. 스텝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요? 훈련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설명을 한번 듣고 네. 그 설명을 드릴게요 아, <웃음> <아직 이거>. 아, <웃음> 자 좋아요, 천천히 뭐. 갑시다 우리 자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가볼까요? 이거 <웃음> <누가> 안 봤지? <웃음> 자 <웃음> 여러분들 오늘 차랑 대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식으로 대결하는지 아십니까? 네, 그 차랑 같이 네. 뛰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차를 밉니다 그렇습니다 많습니까? 차를 미는 겁니다 와우. 오늘의 무모한 고잉 중립기어 상태의 자동차들과 대결을 벌여라 멤버들은 2인 1조로 팀을 이뤄 자동차와 주행 대결을 벌인다 50m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면 승리 야. 과연 멤버들은 성공할 것인가 아이, 이기죠. 아이, 그건 이긴다. 아니, 여러분 다들 너무 추워 보이는데. 네. 아니, 그렇게 추워요? <웃음> 야, 핫팩이나 내려놓고 얘기해. 아, 20살 정정한 남자들이, 어? 이겨, 어, 이겨. 재밌게 하자. 재밌게 그냥 바람 맞으면서 그냥 하자. 그래. 어. 냥 부딪혀 보자. 어디 부딪힐 건데? 자까차이나 부딪히지 마, 엄마 <웃음> 자, 그럼 또 시간 끌지 말고 가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 지금 네. 날씨도 축복 비도 오고 하니까 바로 보여. 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자, 아니, 아, 오늘 이겨 무서워 자, 네. 파이팅 하자서코인잉세븐 자, 보 자. 아. 자, 여러분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네. 네. 아니 도대체 어떤 훈련이죠? 책상이 빠지고 매트가 나왔어요 뭐죠? 매트가 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훈련은 랜덤 멀리뛰기입니다 랜덤 멀리뛰기 랜덤 뛰한 명씩 멀리 뛰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나 몇 센치를 뛰어야 되는지는 나머지 멤버들이 정해주실 거예요. 와. 아. 아. 이거 오차구나. 오케이. 너무 어렵다. 성인 아. 남성 평균 한 2m10 정도가 나온대요. 네네. 저희는 운동신경들이 다 좋으니까 그 마지막 이제 리밋을 걸어놓읍시다. 한 2m50 어떠십니까? 2m 50을 넘어버리면 어떡하죠? 그것도 오차인 거죠. 아. 일단 선을 뛰어넘긴 해야 되니까막 1cm 이런 건안 됩니다 1cm도 되잖아요 왜? 1cm도 <웃음> <웃음> 되잖아요 그럼 제가 10cm, 10cm 이후로 할까요? 오케이.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1cm도 가능은 합니다만 저 선을 밟으면 바로 버페 하십니다 몇개 해야 되죠? 선을 밟았을 때는 30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차범위에서 70개 나는 것보다 낫네요 네 <웃음> 그러니까 아싸리 오차범위 뭔가 너무 많이 될것 같아 그럼선 밟고 30개 하세요 너무 <웃음> 어려워 차라리 그게 나아요 퍼피 <웃음> 오케이 헤이 퍼피 <웃음> 어서 나와 그 대화를 좀하이해 우리 자 그러면 우지 씨부터 가시죠 네? 오케이 우지 씨부터 가시죠 예? <웃음> 네? 그럼 저희끼리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끼리 모여볼까요? 모여볼까요? 네. 인치 아닙니다 <웃음> 저희 정했습니다, 우지씨. 네. 우지씨, 예. 2m50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서 눈으로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도전 한번 해서 도전. 도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정말 아, 안될것 아, 같은데요. 뒷발로 해야 돼요, 뒷발로. 자. 171! <웃음> 171. <웃음> 이거 그냥 운동 프로젝트네 이거 최종보안 나오네 <웃음> 아니 이 남자 경기는 이 2m씩이랄까? <웃음> 빵 뛰어서 아 어, 그래서 좀길 뛰었는데 근데 5 0에서 171을 빼면 돼요 79 <웃음> 네, <70. 웃음> 시작하시고요 바로, 바로 하면 되는 거죠? 야 이게,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이거 준비한 거 맞아요? <웃음> 이거, 이거 준비한 거 맞아요? <웃음> 어, 그런 거 봐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저는 운동 안가서될것거 같은데요 <웃음> <웃음> 이거 해주세요 확실히 도겸 씨 일로 오세요 어 도겸 저 할게요 <웃음> 이거 너무 신난다 <웃음> 야 그러면 저 이제 우지 그래 우지야 너 20개 빼고 2m 30으로 정하자 그래 그래 마지노선을. 지금 내가 하는 이 버피로 안 하면 해. 되지 아. 네안 어, 뛰셔도 돼요 점프는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웃음> 아. 나는 근데 우리 쪽으로 모여서 우지는 버피하면서 이거를, 이거를 몇개 할지 한번 해보자 몇개 할까요? 지훈아 59개만 하는데 아, 무조건 버피를 해야 하는 거잖아 어쨌든 아그니까 뛰면은 뛰어 뛰면은 내가 나도 약하잖아, 약하게 뛴 거거든 오케이. 그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왜이를네 2m, 2m 30 하겠습니다 2m 30? 어차피 알려줄게 우리끼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 내가 계속 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짜지? 생각했어 못잖아 <웃음> 200도 못할것 같은데 나? <웃음> 자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웃음> <기다려놓고 갈게요>. <웃음> <웃음> <웃음> <조금만> 기다려 놓고 갈게요 조만 기다려 너무 기 돼? 도움받게 안 되는데 뭐? 스킬이 있다고 하자, 스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자리 몰래 뛰기야 아, 안 돼, 제자리 제자리 아. 갑니다 그 놈의 스킬은? <웃음> 도전! <웃음> 느낌으로 뛰어, <웃음> 네가 편한 대로 오케이! 오케이! 도전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괜찮아,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야. 괜찮아 제발 2m 남았다 2m 안돼192 38개 38개 38개? <웃음> 진짜 어렵다 아, 어렵다니까 안돼형 했어? 80개? 아니 그 순, 숫자가 짧아졌어 그리미트를바꿔가지고20 아, 그래? 줄여서 가지 38개 <웃음> 우지가 지금 80개 때문에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네. 아 이게 땀을 좀 닦고 네. 네. 네. 그냥 한7 0 개, 지 39개 네. 남았지 뭐야 <웃음> 아, <야. 웃음> 왜그렇게안 했어? <웃음> 정월세? 야 왜, 나도 보면서 왜 이렇게 일찍 끝났지 했어 <웃음> 형 어, 같이, 같이 하면 그래? 나 여기서 할게 그래 시작 하나 그래. 오케이. 오케이 민규는 오히려 작게 해서 <웃음> 오히려, 헷갈려 오히려 30cm, 30 7cm, 7cm <웃음> 7cm <웃음> 형,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아, 120 아, 130. 132 132 132, 야 오히려 헷갈132도전 아, <웃음> <웃음> 과연 그 숫자에 감할 것인가 오케이, 나계산딱 때렸어요, 지금 오케이. 하나, 둘, 셋 나도 여기 생각했어 나 여기쯤이라 생각했어, 나도, 나도 130. 오, 130 122 우와, 정하철! 정하철와 형, 대박, 대박. 와, 대박. 대박. 백상지미야. 아 하나 해. 진짜? 하나. 해. 그냥 어, 그냥 하나. 아, 아, 아, 와, 괜찮다. 와. 오케이. 오케이. 우와. 자, 쿱스형. 자, 쿱스형은 <웃음> 230. 230. <웃음> 아, 이 분상이 너무 많이 했잖아요. <웃음> 아, 근데 쿱스 하체 좋아서 230 충분해. 나나몇개 남았어요? 까먹어 계속. 20개 남았답니다. 어, 오케이. 이거 테안트할 거면 안안만게요아진손가 보면 바로 50개요. 어 밟았어 밟았어 밟았어 밟았어 안밟았어안 밟았어 밟았어 밟았어 밟았어 안 와, 밟았어 밟았어 안, 안 밟았어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밟았어 밟았어 밟았어, 밟았어, 아, 나, 밟았어. 안 밟았어 안밟았밟으면안 돼요 어어안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어안 밟았어 안 이제 슬슬 노하우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둘. 자 다음 누가 하실 거야? 정아 씨. 아 되겠다. 이아씨130 된다. 오케이. 된다, 된 근데, 근데 정환 씨는 정환 170. 야제 230에 제 230에. 자, 176. 170 그래, 176. 갈게요. 아 오케이. 하나, 둘. 잠깐 아니아니 기다려. 둘. 나도 계산이라는 걸 해야 될거 아니야. 선발만돼선발만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저 들리지도 <웃음> 아, 나도요. 아, 너무, <웃음> 아, 너무 시끄러. <웃음> 아, 오케이. <웃음> 나 둘, 셋 여기가 <웃음> 230이니까 <웃음> 둘, 셋어손을 밟았어. 손을 밟았어. 서, 손을 밟았어. 밟았어. 진짜 레알로 진짜 알게요 다시 하게. 아니 진짜로 내가 봤어 손을 바 여기에서 했는데 손을 봐요. 아니 여기 뭐 최대 최대 입시야? 그러니까 <웃음> 얘네 뭐야? 말하면 오십 개5 0개출가니까 오십 개 출발니까? 올림픽에서 선을 밟으면 실격이에요, 아예. <웃음> 아예 그 실격이야. 야, 올림픽이야? <웃음> 올림픽 아니잖아나선안 <웃음> 밟았어, 어, 응. 밟았어. 오케이. 안 밟았어. 아두 전. 형헌아. 오 나쁘잖아, 나쁘잖아, 나쁘잖아. 내가 나쁘잖아. 내가 계산했지, 내가 계산했어. 백 오. 60아160야 60. 아, <웃음> 6개 정도면 야, 할 만해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누구 할 거예요? 어, 저 할게요 버논이 네. 야제섬 <웃음> 알만한 배마다 <번만> 잘봐번호이 <웃음> <웃음> 2m 30이에요 2m 30 이건 그냥 최대한 멀리 뛰어야겠다 이거. <웃음> 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자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는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씨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짜짜 어짜 짜짜 어짜 짜 어짜 짜짜 어짜 짜짜짜짜 오케이 승관 몇개 하신가요? 승관 씨 1cm요 <웃음> 1cm요? 알겠습니다 선발은 안 돼요 1cm예요 아 근데 이게 뒷꽃무늬가 좀 기네 <웃음> 뒷꽃무늬가 기네잘계사해야돼 그냥 <웃음> 아, 10cm 뛰어 어, 근데 그래봤자 <웃음> 5cm 도 <해도> 4개야 오케이 <웃음> 하나 둘셋 오!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 갑자기 드러나 야, 옛날에 살뺄때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 다음 사람 누굽니까? 전 어누 씨. 예. 전하는 어누는 어떻게 하지? 어누 2m 30m 가볼까? 그냥 어. 얼마나 멀리 뛰는지 보려고 200, 하자, 200 2m 30m 가보자. 어. 저 그렇게까지 안뛸 때까지 안뛸 생각이었는데. 어. <웃음> 형 잘하니까. 버피하기 싫으면 한번 힘들고 마세요 그냥. 내가 봤을 때 16개도 힘들었어. 버피 은근히 힘든데 <웃음> 근데 할 만해 나름. 제 어. 10점 오르고 나쁘지. <웃음> 않아 <웃음> 진짜 무한 도전이긴 하다. 지금 비 오는 날이 뭐 하는 신자 가겠습니다. 어누자 2m 30m. 3 30. 0입니다 네. 넘을 것 같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 야 어, 이거 어. 넘어갔어 내가 봤을 때아니 아니야 딱딱 맞을 거 같은데? 2m 4 0 2 우와 10, 10, 10 12개 하시면 됩니다 아, 아니 원우 형 가볍게 뛴거 같은데 많이 뛰네 <웃음> 도움답게 안 했어 도움답게 안 했어 똑트은사 배구해야 돼 오케이 조슈지 조슈지 70 어때요 70 오케이 70 <웃음> 어, 나쁘지 않아 한80 정도 될거 같은데 80 5입니다, 5 15개. 15개. 15개 야, 야 생각보다 쉬워서 괜찮다 희노, 오케이 희노 씨, 2당30 아, <웃음> 아, 아 저를 되게 과소평가시네 <웃음> <웃음> 정말 <첫> 재밌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 훈련을 열심히 잘 맞춰야 자동차를 잘밀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 정말 너무 야, 오, 많이 맞았어. 아, 이러시면 딱 죽으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죽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몸이 얼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2닛 18. 여기 개. 게 하십니다. 여기. 여기 두 개는 또 금방 하죠. 50시. 네. 기본에다 30이에요. 아, 그러니까 50시. 유닛 30. 아니면 깔끔하 186가 어때요? 186가 186거든요. 이186 좋다. MA 네, 한거예요 민규를.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호시거는은 4로 세지 말고 민규 키로 잡아사되는 <목소리> 걸로 아, 민규 키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하나, 하나, 둘. 좋아. 여기누워 주세요. 그 여기 오, 오, 이렇게 딱 맞추고 오. 좋아요. 오, 좋았어요. 자, 줄여 주세요. <웃음> 아, 아 네. 넘었네요. 예. 네. 한탄 2 19개 20개 정도 될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근데 스3 0 듣거든요. 30개 30개요. 오케이. 그럼 17개. 아, 네. 10개. 와이게 진짜 차를 밀때 너무 도움이 될 훈련일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잘 이겨내시면 차를 잘밀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로들도 이거 하면 아,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나 차라리 맞아요. 빨리 밀고 싶어 아무튼 저희는 끝까지 더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고인 섬티브 네. 자 맞아. 해야지. 해야지 자 다음은 어떤 훈련인가요? 제가 첫 번째 훈련을 잘 맞췄고요 아네 네. 너무 잘했어요 잠깐 네. 는 네. 언제 맞히나요? 예? 네? 비오는 날 전주 훈련 너무 재밌어요 네두 네. 번째 훈련은 멘탈 훈련입니다 멘탈 와, 훈련! 와, 멘탈을 와, 어떻게 훈련 <웃음> 자 멘탈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네. 네. 아닌데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아, 아닌데 버논이 아, 게임, 게임 아닌가고 한 분이 아닌데. 여기 중앙에 나오십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떤 말이든 뭐 칭찬이든 네네. 욕이든 불러있는 잠땀이었다면 이건 개, 앞땀이네요 앞땀이요 그래서 멘트를 하시고 앞에 봐 그럼 하잖아 카메라 있잖아 춥다고 <웃음> 등 돌릴 거야? 앞둑으로 <웃음> 하란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듣는 분은 네네. 무조건 부정하시면 됩니다 아닌데 <웃음> 무조건 아닌대로 하는 거죠 저한테 하나 그냥 예시로 한번 던져주세요 오케이 우지 하얀 팬티지 아닌데 나오는 검은 패티인데 네. 아 반론을 아니, 하는 거예요? 네, 아닌데 하고 반론 멘트까지 아, 오케이, 해주셔야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주자로 누가 할까요? 저는 모든 게임에모범 우지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가셔야죠 소요. 고유 우지 시작! 우지 오늘 핑크 패티 안 입었지? 아닌데 핑크 패티 입었는데 우지 <웃음> 형 지금 잠바 입을 거지? <웃음> <웃음> 야, 잠바 입을 거지 빨리 아닌데? 잠바 안입었는데안입야 안어 되는데? 좋아? 가져가? 야 우지야 너 바지 입을 거지? <웃음> 아닌데? 바지 안 아, 입을 난, 건데? 아, 우지야 너 애교 못 하지? 아닌데? 나 애교 엄청 잘하는데? 작사 작곡 지분 다 가져갈 거지? 어? <웃음> <웃음> 아닌데? 난잘 나눠주는데? 안 나눠줄 거지? 아닌데? 난잘 나눠주는데? <웃음> <웃음> 아 재밌다 진짜? <웃음> 끝났어요? 이걸로 얻는 게 뭔데 <웃음> <웃음> 야 멘탈을 멘탈. 얻었잖아 튼핑크 팬그 그래, 이걸로 멘탈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나부터, 나부터 오케이, 할게요 어, 어, 어, 어. 매도 먼저 맞고 싶은 거지? 아니야 매, 매보다 추워가지고 <웃음> 아니 욕먹으면 <욕망은> 열받잖아 <웃음> 열받은, 아, 아, 열받고 싶은요 시작 원우 형 형은 트랜지션이 뭔지 정확히 알지? 아닌데 모르는데? <웃음> 너 아까 코딱지 팠지? 아닌데 안 팠는데? 반대로야. 반대로야, 아. 마무야. <웃음> <웃음> 형형안 씻었지? 아닌데 씻었는데? 아 씻었는데라고 아, 해야 돼. 아, 아, 아 짜증나. 짜증나. <웃음> 오늘 오늘 고인찬이 제일 재밌지 촬영 중에. 아닌데 재미없는데. <웃음> <웃음> 이게 약간 그. 이거 약간 멘탈 다른 거 없나? <웃음> <웃음> 어떻게 매기야 맛있게 매기세요. 어, 이걸... 맛있게 먹여야 되는데 이거. 자 긴급 회의 좀 할까요 저희? <웃음> 야 승관아 보여줘 어떻게 하는지 <목소리> 민규야? 오케이 김민규 보여주겠다 <웃음> 내가 보여주는 거? 내가 보여줄게. 너 지금 모자 뒤로 쓴네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아니데안 괜찮은데? 어 되게 옹철이 같이 생겼어. 그는 그냥. <웃음> 그거 그냥 뒤쓰잖아. 그 진심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같은데. 뭐 그냥 뭐 둘이 저기 <웃음> 다음에 무튼 얘기하고 야, 와. 오히려 뒤쓰. 야 오히려 좋다. 너 근데 모자 계속 쓰고 ]인데. 있을 거야? 아니데 이따가 없을 건데? 너 모자 지금 쓰고 있을 거야? <웃음> 아니데나 지금 벗을 건데. 없을 근데... 거라라라 <웃음> 너 무대머리 같아 야, 아, 나만 힘드냐 이거? 야 승아 야 승아 들어가라 아니, 내가 할게 아, 내가 한번 갈까? 어, 내가 그래, 한번 가야 돼. 그래. 아니 왜 무지가 <웃음> 가야 좀될 거래 자 가자 가보자가 <웃음> 까봐 순영이도 <웃음> 뭐 지금 모자 안먹고 싶지? 아닌데 <웃음> <돼>, 벗고 싶은데? 어괜찮아은아 나는 해외를 하고 왔어 나도 메이크업을 했어 나 앞으로 호랑이를 계속 할 거라면? 아니나안할 건데 오 드디어 드디어 안한 된다 너 호랑이라며? 아닌데? 나 응. 호랑이 아닌데 이번에 솔로 무대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아닌데 고생 안 했는데. 호시가 진짜 음악에 무대에 대한 열정이 너무 넘쳐. 아닌데 열정 없는데. 네. 진짜 나중에 솔로로도 진짜 대성할 것 같아. 아닌데 대성 못할것 같아. <웃음> 야, 야, <웃음> 야 울, 진짜... 울겠다. 아, 됐어, 진짜? 파이더는 최고의 음악이야. <웃음> 아닌데 아니야 내여기잖아 <웃음> 아닌데? 니욕 아닌데? 야 괜찮다 칭찬을 해주 우리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거야알아서 야, 야, 왔네? 야, 야 디노 야, 그래도 뒷머리 잘 길렀다 뒷머리 이쁜데? <웃음> 어, 아닌데 안 이쁜데? 디노야 어제는 막걸리 안먹었대며 아닌데 마셨는데? 아, 술은 다 깼지 지금? 아니 다안 깼는데 다안 깼은... <웃음> 이 연기 뭐야? <뭘>? 노력이다 노력이라고 아닌데 라고 다시 한번 여기로 와아 나이스 야 승강이가 마음껏 해 마음껏 해너 락이 좋아할 때 싸비 되게 살살 추더라 <웃음> 아닌데 나 그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추는 거야. <웃음> 혹시 머리 눌릴 봐 모자를 좀 가볍게 쓴 거야? 근데 왜 맨날 싸움 붙여? 아 우리 싸움 아아 되게 좋은데 승헌이 싸우는 거안 좋아하잖아, 근데 아근데난 맨날 싸움... 그... 게, 계속... 하... 하지? 야 이거 야... 아, 냄새 안 나니, 어디서? 일단 해보자 어, 일단 일단, 어, 일단 해보고. 꼬락 내놔, 꼬락 내 네. 네. <웃음> 근데 정환이 형그 모자 비닐봉지 아니지? 한번 해봐 <웃음> 비닐봉지 같냐? 야, 하는 거야? 어 시작 아 <웃음> <이거. 웃음> 어, 진짜 어떡하냐 이거 아 어떡하냐 <웃음> 근데 이것조차 멘탈인 거야 이런 못 견디겠는 멘탈을 어, 견뎌라 어, 어. 약간 카니발보다 더한 극한 어. 상황을 만드는 아. 거지 누누님 어떡해요 이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고민이다, 나도 고민이다. <웃음> 나도 고민이다. <웃음>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 세븐틴한테 어떤 주제를 던져주는데 애들이 한 마디도 못한다 어려운 거거든 주제 어. 똑똑한 건 거야 <웃음> 이것까지 계산했다고? 다들 그, 그 일화 기억나지 강한영 책상에 이거 낙서 그 그 어. 됐던 거. 어. 그거 근데 본인이 한거 아니잖아. 그렇지. 어. 아닌데 맞는데 그 컨셉인데 방송 위에서. 왔다아 <웃음> <맞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못 참겠어. <웃음> 아, <진짜> <웃음> 너네가 멘탈 나가면 안 돼. 이게 이게 무모한 도전이야. 내가. 그러니까. 아 이게 안 되네. 이거 어렵다. <웃음> 나 차라리 나 진짜 차라리 몸을 고생할래. 몸이 고생하고 싶어 진짜. 나이도좀 풀렸어요 네, 또 지금 저희가 이런 악순환 속에서도 네, 속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네. 잘 해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비가 홀떡한데 비온뒤 살짝 맑음이에요 지금. 네. 마지막 훈련은 네. 50m 달리기입니다 아 네. 50m 달리기 다들 많이 해보셨죠 50m 네. 달리기 제가 제일 자신 네,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달리는 거죠? 그러니 그냥 러그 달리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죠 저희가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고인 세븐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50m 달리기 11명 단체로 네. 후진으로 달립니다 와, 아 아니다 네. 그러니까 R로 달리는 건가네 R로 달립니다, R로 달립니다. R로. 기어 다아 R로 아, 바꿔주시고요 네. 혹시 두 번째 네 발로 달리기? 첫 번째 그 경기를 해서 선발된 여섯 명이 두 번째 경기에선 한 발로 어허 깽깽이 그리고 거기서 결승으로 가는 두 명을 선발해서 두 명은 진짜 달리기 근데 에이스 되면 결국엔 그냥 주인공 되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에이스가 되신 다음에 저희가 특권을 드리죠 마지막 예. 무모한 도전할 때 3회기 2인 1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짝꿍들이 필요합니다 예그 짝꿍을 정할 수... 에이스가 정해주는 걸로 아~~, 아 좋다 그럼 단체로 한번 첫 번째 경기 가볼까요? 네 에어... 그중에서 5명 떨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 사람 조심해 주시고 넘어지지 옆, 마시고 옆 사람 조심 닫히면 안돼 으아아아 으아아 으아 으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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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뒤로 걷고 있는 것같아어 지금 뒤로 걷고 아, 있어. 원래 <웃음> <있었나? 몰라 웃음> 얼굴이 꺾여 있나요? 어. <웃음> 자 탈락이 어떻게 되죠? 네제 저희가 뒤로 달리기 잘 해봤고요. <웃음> 어, 조시 씨 엄청나던데요? 아 제가 무사레프어요 무사인 볼트였어요 고형무. 뒷달리기 올림픽 종목에 있다면은 출전을 하셔야 어, 될거 거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선수 출신이에요 네. 아, 탈락자는 네. 누구죠? 자, 탈락자는 호시, 네. 버논, 디노, 우지, 원우 아, 아 아쉽다 아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머지 여섯 분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셨습니다 오케이 칼 아, 네. 움직이는 다자 그러면 우리는 뭐 쉬우 <목소리> 잠깐 이것뼈 빠져 네, 네. 계시고 네아 어. 깽깽이로 고고고 준비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네. 여기서 발을 중간에 바꾸시면 실격입니다 오늘 네. 다 잡기 있어요? 아 다치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아, 미기 있어요? 아니 재미있 있어요? 센스있게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누가 밀어가지고 어! 편하십니까 아, 아, 아, 야 승관아 왜 그걸로 가고 아 진짜 <목소리> 오른쪽에 는날로 에? <웃음> 이거 코스가 났다고? 아니 혹시라도 페이스메이커 쓰실 분 옆에 새끼 응원해주는 사람 있는데 나, 나, 나 부탁해 나 부탁해, 디노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근데 진짜 다들 열심히 할 거야 아 열심히, 열심히 해잘 가졌다 준비 자, 넌못하고 있어 지금 넌 떨어질 거야 이제 너는 너는 거기까지 아니야, 넌일등 하지 못할 거야 그냥 1등 하지 못할 거야 야, 안 돼, 안돼안 돼, 안돼 <웃음> 야 빨리 아, 가 아, 달려 달려 <웃음> 야 정말 <웃음> <우와. 수발> 미끄러아 <웃음> 디노 왜 이렇게 웃겨 넌 <웃음> 여기서 <웃음> <난 웃음> <계속> 떨어질 거야 <웃음> 배드민턴이 오른쪽 다리 운동이거든 <웃음> 와 조슈아 그렇게 밀고 가기 있냐? <웃음> 있다고 했어 있다고 했어 <웃음> 어 있지 <웃음> 어. 오 지금 순간이 그러니까 약간 미니시리즈 드라마 주인공 같네 <웃음> 정말? 어, 놓지마 정신줄 페이스메이커를하까 되잖아요. <웃음> 아, 까 응원을 잘했다고 하던데어왜 <웃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아 오시죠 일로 야한발 뛰기 어렵다 다 오셨습니까? <웃음> 야 김민규 실격으로 가자 야, 화장실 가 o 민규 대신 조 s s 로 하자 자 저희는 바로 시 i n Yeah, i 네 g 결승전 진출한 사람은 쿱스 민규 승 n 입니다 <웃음> 그러나 민규가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실격이죠 조슈아가 결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민규 씨 실격했어요 아무래도 페이스메이커를 음, 쓰기에 좀, 음, 좀 악영향이 있겠네요. 되지 않았나 페이스메이커 어떻넌 1등 못해! <웃음> 넌 못해! 넌 지금 잘 못하고 있어 <웃음> 어, 뭐야! 너도 <웃음> <웃음> <왜또> 못해 <웃음> 승하 씨 비가 온다면 레전드죠 <웃음> 레전드죠 비가 레전드 편이 탄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비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예능의 신이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 어, 여러분 뭐. 비 보호해 주세요 비보아 어. 아버지가 보비보 역시 승하 씨는 라켓 보이즈에서 빵빵 터지시 <웃음> 비보. <웃음> 자, 비보. 오늘 여러분. 예, 예. 아, 고기 밑에 있어요. 어, 비보. 예, 아, 안 넣는구나. <웃음> <웃음> 야, 안 자, 따라오겠네. 우지 얘기 들어봅시다, 아, 우지 얘기. 아, 네.